안녕하세요 토지공장 전문 송산 터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입니다. 오늘은 신천리 305호 연결도로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도로인 만큼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2023년 3월 19일 월요일 아침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드론 촬영 영상이 깨끗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305호 연결도로는 신천리, 쌍정리, 삼점리로 이어져 6.12에 연결되어 마무리됩니다 미시적으로 본다면 새롭게 들어올 신도시 송산그린시티와 사강리를 연결할 목적이 있고 거시적으로 보자면 경기 서부를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목적도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송산그린시티에 의해 남축으로 뻗어나오는 연결도로 건설사업 1차 구간 즉 신천리에 대한 보상은 끝났고 이제 2차 구간인 쌍정리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공사를 진행하고 보상가를 협의 중에 있는 만큼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상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협의와 이의신청으로 조금 더 받으려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큰 금액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말까지입니다. 실질적인 개통은 대략적으로 2026년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결도로는 차후 건립될 2.83km의 송산 그린시티와 안산을 연결하는 도로공사까지 완공된다면 송산 그린시티의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는 완공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송산은 많은 개발로 북적북적한 상태입니다. 화성시 전반은 난개발로 인하여 화성시가 도시계획을 다시 잡고 많은 인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께 가장 좋은 투자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보만으로는 안되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투자하는 시기입니다 빠르게 변화를 가질 송산에 지금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305호 연결도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많은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 h you.